안녕하세요. 품앤아치입니다. 시티즌 9 문페이지 시계의 여러 가지 기능 맞추는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, 날짜 맞추는 방법입니다. 날짜 맞추려면, 이 4시 방향, 이 크라운, 이 용도를, 어, 일단을 뺀 상태에서, 그한 그러니까 개를 뺀 상태에서, 어 이렇게 아래로 돌리면, 아래로 돌면 여기는 날짜,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페이지 맞추는 방법입니다 일단 뺀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돌리면 위로 돌리면 여기 일곱시방에 있는 이 문페이지가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 맞추고 나면 다시 용두를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와 요일 맞추는 방법입니다 날짜와 요일 맞추려면 이 4시방향 크라운을 2단 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번 빼고 다시 두번 빼면 어 자이 상태에서 용도를 이렇게 돌리면 분과 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때 24시간이 지나면 날짜와 요일이 동시에 어 날짜와 요일이 돌아가는 걸볼수 있는데요 지금이 오후 1시. 오후 1시인데요. 이걸 계속 돌려볼게요. 자, 지금 이제 오후 11시로 되고 있는데요. 자, 이제 11시에서 이제 12시로 바꿀 때, 여기는 이 날짜가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돌릴게요. 자, 23일에서 지금 24일로 바뀌어졌죠? 요일은 새벽 한 3시에서 한 4시 그쯤에 완전히 바뀌어지더라고요. 자, 지금 월요일에서 지금 새벽 2시, 새벽 3시. 자, 새벽 이제 4시로 되니까 월요일에서 이렇게 화요일로 어, 바뀌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시각을 다 맞춘 상태에서 다시 4시 방향 크라운을 이렇게 꾹 누르면 어, 초침이 움직이면서 시간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, 마지막으로 달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 4시 방향이 달이요 이건 굉장히 쉬운데요 이 3시 방향의 용두 안쪽에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홈이 파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샤프 같은 걸로 그 홈을 누르면은 월이 움직이는데요 지금 악터버로돼 있죠 그거를 이 샤프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면 자 11월 12월 자 1월 2월 자 이런 식으로 월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상 시티즌 9 문페이즈 시계의 여러 기능 맞추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